원대륙에 있는 바다의 촛대지역이 전쟁시기가 되면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낯진과 비슷한 진행방식 때문인지 촛대진이라 불립니다. 퀘스트는 바다의 촛대 중앙에 있는 NPC에게서 받을 수 있으며 각 세력별로 진행하는 위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퀘스트를 수락하는 지역이 적대 세력과 동일하여 퀘스트 수행지역까지 이동하는 동안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퀘스트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스 몬스터가 소환하는 쫄몹을 잡으라는 내용입니다. 퀘스트 보상으로는 명예점수와 통솔력 그리고 산성방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산성방울은 50개를 모아 강한 산성독주머니로 합성하여 망토업들에 필요한 재료로 사용되며 수요가 있어 경매장을 통해 판매도 됩니다. 당장 골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창고에 모아두는 것을 추천해요. 보스 몬스터는 1단 2단 3단으로 변신하며 각 단계마다 퀘스트에 필요한 몬스터를 추가로 소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스 몬스터를 3단까지 빠르게 변신시킨 후 소환된세종류의 몬스터를 처치하여 모든 퀘스트를 완료하고 마지막에 보스몬스터를 처치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보스몬스터가 상단으로 변신한 후에는 절대 때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계속 때린다면 욕을 한 바가지 듣게 될거예요 보스몬스터의 공격은 주로 독에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노트 데미지로 인하여 체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힐을 계속 받는 것이 생존에 유리합니다. 또한 너무 뒤쪽으로 가 있으면 반대쪽에서 소환되는 퀘스트 몬스터의 처치 카운트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대장이 말하는 카운트와 내 퀘스트의 카운트가 동일한지 항상 확인해야 해요. 만일 몇마리가 빠져서 부족하다면 공대장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더잡아줄거예요 공대원이 모두 퀘스트를 완료했다면 마지막으로 징그럽게 생긴 보스 몬스터를 처치해요 보스를 죽이고 나면 중앙에 포탈이 하나 나타납니다. 포탈로 이동하면 앞에 npc가 있고 퀘스트를 받을 수 있으며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성스러운 촛대에서 f키를 사용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한 번에 완료가 안되니 연타를 해주세요. 보상으로 산성 방어를 추가로 지급하니 개꿀입니다. Good.